절조. 아. 아. 비 여기랑 <목소리> 여기 요기. 어 미친. 개피. 개피 개피 개피 개피. 나 살려줘. 나부터 살려달라고. 나부터 살려달라고. <웃음> 이 짭시가. 한명 올라온다. 어디야? 한약이 없어, 미친. 이번엔 내가 총알이 없어. 아한 대만 쳤어. 내심장을바치리 새로운 킬 리더. 진공 소 표적일 뿐이지. 여기 이쪽다가가 가. 군대 전체 을까 I c h I l i k a l i t 아, 개핑, 개핑. 잡아잡아줘야 그 돼. 아, 어, 그걸 잡으면안 되지. 어? 어? 야, 씨어개 좋은데? 나궁이 사기야. 아, 개피개피개피 개피, 개피. 밑에 비에비에 밑에, 밑에. 올라간다, 올라간다, 올라간다. 가, 배, 에 배, 에 배, 에가 배, 배, 나야와줘야될것 같은데 배, 개 배, 배, 배, 데 배, 배, 배, 배, 배, 배, 야아 네. <목소리나> 이번 판에 기회되면 테르미 충전 사용.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. 해볼게요. 아 그리고 이 장점이 이렇게 그총 없는 상태에서 줌하면 이게 바로 떠 심장박동 센서가 바로 떠. 요 여기 이가있어 순전 <목소리도> 살릴게. 한번더 파운! 푸시! 근데 씨어씨어 너무 좋아요 궁 벌써 있다니까? 궁 썼는데? 어, 한번 쓸게 아 어, 사운드 들리는데? 딱! 사격오시을해라서 이아다 다섯 명이 찍히지? 어 아, 미친 야쌉쌉쌉 응. 아, 안 돼. 왔다. 가스 가스 가스 가스. 아깝다. 아깝. 다깝. 아주 바람직해. 시어를 사가지고 시어를 터뜨해버릴까 흠. <웃음> 사시든가? 어? 다시 들어. 바로 따로 해야지. <웃음> <웃음> 총 먹어 총 먹어야지. 첫번지당래라나 I o e 아 안돼 아 램페이지 써보셨나요? 램페이지? 램페이지 써봤습니다 진미가 되게 좋아요 데미진 진짜 써봐 뭐. 응. 레디 레디 레디 그리고 시어가 개사기입니다 그 시어가 개사기라 했지 제 손이 개사기는 아니어서